사수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천지에 사랑하는 딸과 자녀들을 빼앗기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혹은 남편을 신천지에 빼앗기고 많은 시간들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천지에 빼앗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신천지에 빼앗긴 가족들이 반드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목회자로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단, 사입이 집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미혹했는지, 어떤 거짓말을 해서 우리 가족을 신천지에 빠지게 했는지, 그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사기 수법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진리로 안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2단 상담. 신천지인들을 상대로 2단 상담을 할때 필요한 성경 근거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나누고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신천지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아들, 딸, 아내, 남편, 자녀, 가족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사기수법을 사용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할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논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만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대로 이렇게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에 앞뒤 문명만 정확하게 읽어도 그들이 어떤 거짓말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미혹했는지 금방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게 될 건데 반드시 함께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함께 찾고 꼭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 신천지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었는데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뒤로부터 특별한 이적과 기적, 성령이 함께 함으로 능력을 발휘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수와 이렇게 특별한 한 목자 시대별 약속의 목자, 구원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어떤 인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근거 구절을 찾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성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성경 근거 구절을 찾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경 근거구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우리, 인간, 피조물의 구원자는 창조주의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될수 있다는 거짓말들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성경은 하나 예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 스마트폰, 휴대폰을 사용해서 이 칠판을 한번 사진으로 촬영하신 후에 함께 성경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같이 그럼 성경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경 근거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근거 구절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 유다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 나게 될 건데 그 예수님이 상고에 태초부터 영원 전에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냐. 예수님은 근본 상고 영원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성경 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학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모사라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용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삼위일체의 교리에 보면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한분이시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통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하고 이단사입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는 전혀 다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의 삼위일체라는 단어 말이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치에 관한 성경 근거 구절은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우선 삼위일치에는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증교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찾아갈 건데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다 함께 읽고 동참하시고 또 상담할 때또 같이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단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식이 없다거나 성경에 성경을 에성경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미혹에 영에 사려잡혀 있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로 볼수 있는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미혹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고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구절을 확실하게 함께 읽고 각인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 확실하게 알아도 많은 이단사이비에 빠진 성도들이 다시 우리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들과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다 성경을 읽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인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인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이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심이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는 나는 동등된다라는 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도를 치려 치려 하거든.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니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이나 같이 했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아직도 내가 예수가 내가 하나님인지 몰랐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몰랐느냐 내가 바로 네가 보고자 한그 하나님이다. 내가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보였던 이 적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우리를 걷고 바람을 잠재우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38년 빛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인간은 할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신만이 할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확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의 손에 못잡 것, 옆구리 창 자극을 만져보면서 내가 예수고 부활한 것을 믿으라고 얘기할 때이 도마가 나의 주식,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제자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기도서 2장 13절입니다. 기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성경 구절을 찾, 찾고 메모하고 시천지에 빠진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다면 함께 성경을 찾는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논쟁을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다시 해야지만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진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힘든,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성경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대한민국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미혹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단 사이 집단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목회자님들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할 때 말씀 하나님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로고스에 대한 이 부분을 성경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읽고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성도님들하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성자 하나님 창조 근원자 되는 로고스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성도님들에게 함께 읽고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읽어줘야지 읽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지 만이 그들이 이단 사회비 집단과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혹시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한 번이 바꿔서 읽어 보고 로고스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 보고 그리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 보시면 누가 잘못 되었고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빛이래, 예수님이 어둠을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부터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8절 그는 예수님은 아 그는 여기서 이건 역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니 이분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자기가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았다는 말을 얘기합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나았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쉽게 이해하시면 신의 아들은 신 피조물의 인간의 아들은 인간 나았다는 개념은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했을 때이 자녀가 태어나고 낳을 때이 자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자녀는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에서 무에서 유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내몸 안에 척추뼈 속에 혹은 정자, 정자보다 그더 작은 세포, 핵으로 우리 몸 속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담의 척추뼈 속에 작은 세포, 핵으로 존재하다가 이렇게 인간으로 나왔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피조물처럼 무에서 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부터 하나님 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개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가지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그 신비함, 놀라움,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한 것을 우리 피조물이 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다는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예수님은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입니다. 로고스 창조 분룹은 이성 그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꿔서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제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성부성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졌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장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창조사에게 지금 동참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창조사에게 동참했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석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석.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성경을 찾고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고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만 알아도 이단 사회비의 집단에 빠진 많은 성도들이 다시 우리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 함께 성경을 찾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난, 이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신인할 수 있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것을 계획하시고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한테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심판때에도 있다면 다시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3장 14절 보겠습니다. 게시록 3장 14절입니다. 나오되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이가 통치하다. 하나님 곧 전하신 능 이가 통치하시다. 주 우리 하나님. 여기에 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신천지에 빠진 대학생들 그리고 자녀들과 상담하실 때 영어 성경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님들은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바꿔서 성도님들과 꼭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말씀이 신천지나 이단사이비들이 주장하는 보이는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 로고스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창조 근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성도들에게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국에 그, 이단에 빠진 대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중에 성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다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교육이 미흡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논쟁은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이단 사역의 집단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성경대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창세 전에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셨다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논쟁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의 어떤 감성이나 이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사 삶에 빠진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성경에서 틀린 것을 확인하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엉뚱한 것을 끄집어와서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사건들을 끄집어와서 시간들을 지금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미혹의 영, 영 사탄의 영이 계속해서 어지럽게 만들고 성적을 바로 볼수 있는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항상 상담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가지고 상담해 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 전에도 예수님이 선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성경 근거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태초보다 앞에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나님과 그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건 알수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일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그 태초보다 앞선 태초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태초에 천지 지구와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개념으로 풀면 안되고 우주와 하늘,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다 라고 해석하신 후에 첫날, 둘째날 이렇게 읽어가시면 성경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 8절니다